기상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대요. 그랬는데 결국엔 뭐가 돼? 이런 크... 자기한테 주어진 여권을 계속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 달인회까지 등을 가고 책까지 냈잖아. 그지자 보세요. 이 달인회 법칙이라는게 있어.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빌게이츠라든가, 비틀지라든가, 모차르트이 응?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예, 그 사, 저자가 쭉 공통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하루에 3시간씩, 1년 동안, 10년. 한명 곱하기로 하면 만 시간이 나와. 이 사람들의 공통된 그, 이, 그것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3시간씩 뭔가를 매진을 했다는 거야. 그거를 10년을 보통 하니까, 응? 다부분 자기들이 어렸을 때 꿈을 성취를 했더라 이런 데요 내가 볼 때는 이 아저씨가 언장가는 올해 엄마를 해도 도 다음 다음 대통령은 되지 않을까 어? 뭐 라인 나우?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웃음> 그래서 아저씨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천에 욕안 난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말이지만 나 그렇게 생각 안해 개천에는 욕만 나는 게 아니고 어? 왜 개천에 욕만 살겠어? 어? 어, 커다란 이런 뭐 이잉원도 살고 어? 용, 용이 다야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개천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개천은 엄청 많아요. 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 잡을 고기도 많아. 최고 아저씨의 말입니다. 에? 자 이, 이런 직업이 있어. 어,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넓다는 거야. 이 폐차장이란 말이죠. 이게 막 흔들어대지. 그럼 여기서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이런 차 안에 보면 있잖아 그지? 응? 이게 두두떨어진데 근데 그냥 유통이 안되니까 다 이제 찌그러지고그랬으니까 이거를 이 통에다 주어가지고 명동에 있는 한국은행에 갖다주잖아? 그러면 6개월에 한 5, 6 0 0만원은치씩 현찰로 바꿔준대 응? 그 다음에 이제지회사에서 말이죠. 이 집안에 있던 무슨 저책 같은 거 이사할 때 그 안에, 뭐, 옛날에 자기도 모르게, 너꼬물쳐놨다가 그냥 책이, 고물상으로 팔려나가는 거, 그런 책을 갖다가 제지에서 녹이면, 그냥 펄프는 녹는데, 지폐는 이렇게 둥둥 뜬대. 지폐하고 수표는. 어? 이런 걸 걷어다가 또, 한국은행 가져가면, 한 천만 원씩 준다는 거야. 육개월에한 번씩. 어?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가 직접 어, 보는 건데, 경기도, 용인내 갔더니 이, 이 사람도 역시 10, 많이 시간의 법칙을 했던 사람인 거야. 10년 동안 이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장이 이, 이게 뭐냐면 중고 PC 있죠. 어? 그거 수거해서 처리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 하다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PC 기판 있잖아. 이런 것들 이게 그런 거야. 이런 걸 녹이기 시작해서 도시광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후 5시만 되면 이렇게 라이터 크기만한 라이터가 이만한 거야 이만한 래요 거를 직접 나왔다 그러면서 보니까 뜨끈뜨끈하더라고 이게 거요그 당시에 2년 전에 내가 가서 그, 이 공장 가서 취재하다 들었는데 요거 하나가 5600만원이래 어?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올랐어 어? 한 1억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에, 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 자꾸 공부들을 많이 해라 이거 정보도 많이 접 접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너만의 블로우션을 찾아서 세상에업적 길을 가야 된다. 자, 근데 이런 블로우션 오션, 블로우션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블로우션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응? 창의력이라는 건 뭐냐? 남들보다 앞서 가지고 아,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 가지고 미리 남들보다 앞에 가 가지고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창의력이에요. 상상력은 뭐야? 그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때 이렇게 올 것인지, 이렇게 저렇게 왔다가 갈 것인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은 어디서 나와? 자, 지금부터 내가 창의력 가져야지. 그러면 창의력이 생기나? 안 생기지? 응? 인문학 같은 공부를 하고 자꾸 정보에 접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아저씨 같은 경우도 이런 앵커 멘트 하는 것도 바로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나는 봐요. 응? 한번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하기 싫은 지난 여름에 폭염이 달걀값을 올려놓고 있네요. 글쎄 닭들이 더위를 먹어서 알을 제대로 못 낳고 있답니다. 학들이 빨리 기력을 회복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다가